나 왜, 뭐야 왜, 왜 안돼 뭐야 내 뜨볼게요 뭐야 우승 쉽습니다 2연 우승 박수 아 뭐야 1등 1 0 심지어 여러분 23년 1월 5일에 올렸던 영상 프리다이즈 영상에서 제가 드디어 출시하고 처음으로 1등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1등은 아주 쉬운 사람이 아닙니까? 왜냐? 1등 했으니까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 아주 쉬운 게 인간의 본능 아니겠어요? 누가 와도 지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첫판 바로 원투원글로 1등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운이라고요? 실력인데요? 그렇죠. 아뭐 누가 자꾸 잡아 뒤에서 소가이즈 하는 방법 아주 소이지하게할수 있는 방법 넘들 저렇게 써밀려 나갈 때 나는 몰래몰래 이 틈새시장을 노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이쪽으로이쪽으로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렇죠 아소이지하죠소가이즈를 자꾸 지는 이유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해서 죠 그렇다 급하지 않고 릴렉스하게 천천히만 가면 아 누구나 할수 있어요 자 요것도 타이밍딱 기다렸다가 오, 야야야, 아니, 나왜라가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다 걱정하지 마. 리셋 버튼 있으니까. 얼마든지 재시작해도 돼. 자, 어, 나이맵 좋아해. 나이맵 잘해. <웃음> 잘하는 것마다 탈락했던 거 아시나요? 저? 하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을 거야. 왜냐? 나는 못하지 않으니까. 나는 잘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아주 좋아. 아, 2등 아니면 3등으로 들어가겠다, 이거. 몹시 좋은. 아, 이 맵은 너무 쉬워, 진짜. 잘하는 맵이요? 내가 성공하면 잘하는 맵이야. 가만히 있어도 1등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아, 잘하니까 잘한다. 가져가면 뭐라 갑니까? 나 이거 못해요. 아, 무서워요. 이게 진정한 약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짓안 한다. 아, 비켜! 아, 뭐야, 이거? 어, 어, 아이고! 누가 그렇게 인성질하하고 했습니까? 아, 또, 이것도 내 전문 맵이지. 여러분, 이런 거어렵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쉬운 맵이 또 없다. 이런 거할줄 알면 1등, 거의 내 거다. 자, 달려오자마자 반대쪽으로 달려갑니다. 자, 카메라는 항상. 머리 위쪽을 볼수 있게끔 합니다 이런식으로 해야 파이프가 오는게 보여요 자 이렇게 되면 반대로 달렸다가 오른쪽 달렸다가 왼쪽으로 또 달립니다 점프를 최대한 오오니야돼요어 죽는다 죽는다 떨어졌대요 점프를 최대한 하지 않는게 폴가이즈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목소리를> 다이빙해 아이고 인성질하다가 죽었쥬? 아 저기가 유리한데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잡지마쥬 <목소리가> <맞죠>. 오 제발 빠이징! <목소리가> 아, <웃음> 아쉽다니까 이게 아 진짜 쉽게 하네 아, 뭐야 나는 왜 나는 왕관 안줘 뭐야 나도 뉴비야 나도 뉴비에요 나 진짜 나이스 왕관 일단 배구를 또 여러분도 제가 날샌돌이 어? 뭐야? 나왜 뭐야 왜, 왜 안돼 뭐야 내또 볼게요 이스 뭐야? 우승 십습입니다 2. 연 우승! 박수! 아 뭐야? 1등 1 0아 보상도 다 줘? 나이스! 듀오! 하실 분이 있나? 듀오 한판 해보자. 아 근데 펄가이즈 좀 재밌다 제가 펄가이즈 처음 나왔을 때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접했거든요 그때 당시보다 솔직히 난 지금도 재밌는 거 같아 그때는 게임을 못했어요 재밌으면 뭐해 게임을 못하는데 아 점프야 빨라지는 거야 이거? 이게 또 버니압 같은 게 있어? 나이드! 야 내가 제가 우리 팀보다 더 빨리 가는데요? 내가 더 빠.. 빡... 아니.. 아니구나 음... 아이비 그렇지! 와나 잘하는데 진짜? 아 진짜 나쁘지 않은데? 나이스! 저, 어때요, 여러분? 이제, 진짜 잘해지지 않았어? 꼬리 잡기 팀전. 다른 플레이어의 꼬리를 잡아 타이머 끝날 때까지 가장 많은 꼬리를 획득하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안 돼, 못 가? 못 가? 어, 못 가, 못 가, 못 가? 내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그렇지! 무빙? 무빙? 우야 음... 우리 사... 우리, 우리 좀사회적게 다니자 자 파란 거꼬랑지 있는 애들만 잘 붙어 다니면 돼요 자 빨간 애들은 상관 없고 나못 봤죠 나못 봤죠 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돼요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자 30초만 더 버티면 돼요 내려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웃음> 난 구석이 좋아. 왜냐? 다 보이거든. 비켜! 됐다! 나이스! 어떠십니까? 이 정도면 잘한 거죠? 나 못하지 않지? 아제 전문 분야 저만 믿으세요. 이런 거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릴렉스하게. 급하게 가면 급하게 갈수록 더 손해보는 게임이 폴 가이즈라는 거. 아, 시면될것 같네요. 담궈야 되는데. 아하하하! 나이스! 하나 보냈고. 사, 살짝, 살짝 느리게. 야, 나이스! 이거 빠르게. 좋아. 좋은. 아, 역시 내가 너무 잘하는 맵이 나오니까 아주 어 이지하구만. 아, 내가 잘하는 맵 나오니까 너무 쉽다. 이건 눈 감고도 하겠다. 자, 일찍 점프. 그렇지. 자, 한 마리 또 갑니다. 요거 좀 일찍 가서, 일찍 점프! 그렇지!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잡지 마! 아, 무효난벌가지도 재밌단 말이야. 벌가지도 재밌단 말이에요. 벌가지가 어때서! 됐다. 헐! 안 돼! 아군이! 자 전만 믿으세요. 내가 이제 캐리하는 거 보여준다. 제가 또 여러분 이 동체 시력 반응 속도가 정말 어메이징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난사라고든 이런 거 거의 뭐 0.0000001초가 아닐까 이 계산적인 이 어메이징한 이 스마트한 두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젤 찍어서 여덟 점프 그렇지? 한 마리 또 갑니다. 담구고 싶은데 지금 못 담고요. 담구 있을 거 없어 지금. 그렇지? 살짝 뒤로 가서 점프. 그렇죠? 점프. 이게 나또 타이밍입니다, 러분아 제발 좀 가줘. 어왜안 가? 왜안 떨어져 얘네? 탈락 좀 해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탈락, 제발, 제발, 제발 탈락, 제발 탈락. 야, 야, 야, 야. 야. 아, 아니, 제가 잡았어. 아, 존 마가 잡았다고. 아 근데 그래도 거의 끝까지 간다. 아 아깝다 상대방 있네 아나 사실 이거 공승할줄 알고 자 스피드를 넣으면서 다이빙하면서 자 커트를 넣었습니다 자 아주 좋습니다 백그롱 선수 아 너무 소이지하게 아이점을 공짜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자 역시 신인이 어마어마한 성능을 자 좋아요 스파이크 넣으면서 또 1점 가져갑니다 아 역시 이 신인은 다르군요 이 패기가 달라요 패기가 그럼 아이비, 그렇지, 자 커트 넣으면서 역으로 회전 걸고 아주 깔끔하게 때려놓는 백그룹 선수입니다. 자, 네트 걸면서 아주 좋아요! 아, 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호롱 선수? 아, 이럴수가 상대팀 지금 멘탈이 나갔어요. 자, 멘탈 잡아야 되는데 멘탈이 나갔어요! 자, 지금 자꾸 실수 연발하죠? 아, 이럴수가 지금 첫 대회인데 이렇게 망치면은 안되는데 아, 이럴수가 아이비, 그렇지! 스파이크. 아주 좋아요. 또 올려갖고 리시을 해주고. 아, 몰라요. 저 사람 지금 완전 멘탈이 나가서 지금 압도 보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또 예, 커트를 걸어주면서 역퀴드를 넣고 레트에 가깝게 그렇게 전단하는 호룡 선수이네요 아주 이 선수 아주 유망이 있는 그런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버저비터 딱 들어가면서 공중에서 게임이 끝나는 깔끔한 경기를 보여주는 호룡 선수. 음, 나처럼 말한 말이야. 와 역대급 아니야? 야 이거 너 너무나 잘하는 데 이거? 3번 연속 우승을 할수 있을지 자 호롱 선수 이제 친인의 패기를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구가 원래 왕강사냥 뿐이라고요? 제가 잘해서 그런거예요자 <웃음> 떨어지기 직전에 역기전 나오면서 자또 또 들어가나요? 어? 요 어? 다이빙! 그렇지! 역기전 넣고! 그렇지! 휴. 만회했다 만회했다! 자못 넘겨있어요! 자 넘길 줄 모르죠 아아상대팀 지금 또 패닉했어요 상대 팀또 패닉했습니다 보롱 선수 무슨 기술이라도 있나요? 어떻게 저렇게 상대방을 쉽게 패닉을 걸수 있을지 아 너무 유망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야야 야. 야. 아 <웃음> <웃음> 아니 뭐하냐고 아니 이상해요 아니 내가 지금 아니 이상하다니까 자꾸 아니 나 그쪽 방향보고 나 점프했는데 다이빙했는데 그쪽으로 안가고 자꾸 이상한만고다니까 이거 뭔가 버그라니까 이거 상대방 이고 저한테 이거 뭔가 이상한 거했어가고 어? 제대로 저작이 안 되게 한 거라니까 이거 이거 엇가라니까 <웃음>